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광대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음,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리 잘 내고 싶고 고음도 잘 내고 싶고 노래 잘 하고 싶고 이렇게 내 소리 색깔이 조금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광대뼈를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 이 부분을 잘 사용하면 노래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뜻인데요. 어,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죠. 하지만 광대가 없는 사람은 없죠. 이게 조금 내려가 있거나 올라와 있거나의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광대가 내려가 있다고 해서 노래를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광대가 다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올라와 있다고 해서 노래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 색깔은 충분히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시무룩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사실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즐거운 일이 있거나 기분 좋거나 그런 상태에는 우리가 이렇게 업 되면서 얼굴이 환해지죠 그 상태에서 말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광대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 얼굴이 텐션이 이렇게 업돼져 있는 상태에서 화를 낼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되게 어색할 거예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웃음> 너무 웃긴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인어 스마일이라는 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인어 스마일. 말 그대로 안 속에서 안에서 웃는 거예요. 어, 제가 이렇게 대놓고 아 기분좋아 이렇게 웃는게 아니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만 비밀리에 웃음을 이렇게 축파를 던지듯이 웃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에서 나만 나하고 뭔가 그 사람만 아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안쪽에서만 웃어보려고 하시는거예요 입안에서 근데 입안에서만 이렇게 웃어도 사실 입꼬리가 숨길 수 없는 그 입꼬리 있잖아요 이게 조금 올라가고 여기도 약간 뭔가 조금의 자극이 생기게 됩니다. 어, 그 정도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노래를 할때 소리가 많이 무겁고 아래쪽으로 턱으로 많이 떨어지시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제자들한테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라 지시한 적이 되게 많은데,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얼굴이 광대가 안 나와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뮤지컬 처음 시작하고 노래를 막 배울 때 여기를 되게 안 쓴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 레슨 들어가기 한 30분 전부터 여기를 계속 이렇게 툭툭툭 툭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레슨 들어갈 때 여기가 빨개질 정도로 계속 이렇게 살짝 두들겨도 오래 두들리면 자국이 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얼얼해지면 아 내가 여기를 자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 여기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자꾸만 쓰게 되고 소리가 밝아지고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광대만 똑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얘만 탁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몸은 다 연결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것과도 연결이 많이 돼서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차차차 더 차츰 어 연결을 지어서 강의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진 찍을 때꼭사진기 보면서 막 이런 거잘안 하잖아요. 요즘엔 막 이렇게 딴데 보면서 찍고 막 뒷모습 찍고 옆모습 찍고 이런 스냅 사진 같은 그렇게 많이 찍는데 그래도 뭔가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거나 우리가 예쁜 표정을 지을 때는 여전히 웃으면서 광대를 상냥하고 밝은 느낌으로 이렇게 인상을 주게 되죠. 노래할 때도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밝아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진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걸 다 내리고 여러분 어, 노래가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려워 하신 분들이 많을까요? 벌써 인상이 달라지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되게 정색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렇게 강의를 진지하게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계속 이렇게 제가 업데 이 오늘 좀 업데이 나 있어 보이지 않나요 밝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여기를 계속 사용하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소리도이 앞으로 많이 붙고요 아무튼 밝아져서 소리가 앞쪽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마스케라 많이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마스케라는 마스크의 이테할리아 말이에요 어, 성악이 아무래도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본고장이다 보니까 어, 성악학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이제 지금 또 다른 장르 레슨을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마스케라 좀 많이 사용해. 마스케라가 죽었어. 이런 얘기 많이 저희들은 하면서 노래 레슨을 받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여기를 많이 들어주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들면서 항상 이렇게 광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철봉 같은 거 이렇게 살짝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노래를 해보세요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어 이거를 들려 있으면 영극에도 같이 열 때도 이렇게 죽으면서 여기 아니고 같이 그럼 위쪽 공간을 계속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고음이랑 연결도 잘 되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조금씩 변화가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이렇게 생기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또 도움이 되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너스마이! 아, 다르죠? 아, 아, 아, 아 다릅니다. 어 강의를 끝내야 되는데 계속 말을 하고 있네요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